아, 지금은 2021년 1월 7일 호주시간으로 응. 22시 19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코로나 시즌 가운데에 이 호주 땅에 북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시대 가운데에 저땅 끝까지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들이 방방곳곳 선포되겠지만 북한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통해서 자유롭게 볼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있으므로 이번 2021년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호주 땅으로 보내신 0령이 준비된 북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그 사람들이 양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북한 땅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하며 무르졌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자들로 세워질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또 만날 수 있도록 저기 시간과 하나님의 장소를 말씀해 주시고 마음이 준비된 그 영혼들을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